마태영 안 돼요 이쁜 옷 VS 강동원 감자룩 감자룩이요 아. 마태영 죄송해요, 배란 걸 물어봤고 신입생도 <웃음> 엄청 긴장했던 것 같아 첫 사회로 나간 느낌? 나는 좀 특수한 학교여서 그냥 PC방 가는 느낌? 가면은 컴퓨터만쭈르르있고 거기 서 앉아서 게임해 세터부터 하죠 <웃음> 진짜 오랜만에 눈다 됐죠? 1월 달에 세터를 하고 2월 달에 1박 2일에 원래 오티 갔는데 2014년도에 부산외대 리조트 붕괴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 1박 2일로 안 했어요 자저 이성에게 어필하려고 이렇게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이성에게 어필하는 룩이라고자 신입생 애들 다 <웃음> 이렇게 하고 와요 <웃음> 맨투맨의 코트. 네! <웃음> 이게 필수 아닙니까? 당연한 거아니야 이거? 고제 친구들 항상 이렇게 다, 다녔어요.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 <웃음> 아, 아니면... 거버리맨 포즈야.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카키색이었어요. 아 맞아 맞아. 원래 씨. 있잖아요. 이성 의식할 때는 대놓고 꾸미면 안 돼요. 아. 은근히 섹시하게. 일단 청바지 좋아하잖아. 그다음에 남자들 오프 숄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서 어깨 라인 살짝 보여주고 음. 이렇게 한번 머리 탁 쓸어주고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새내기 때 입고 다니던 옷들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와. 이제 여대였기 때문에 응. 미팅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룩을 입고 왔어요. 왜 자켓을 입고 있냐면 응. 이제 미팅은 가서 만나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들어왔다가 술을 마시다보면 더워지니까 옷을 벗어. 근데 얘가 없으면 이건 되게 엄청 갑자기 러블리한 분위기다. 어,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지 진짜 예뻐요 신발도 예쁘고 밑에까지 슬랙스로 했으면 좀 뭔가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음.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루즈한 핏이라서 예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 제가 말라갖고 오버핏한 걸 자주 입는데 그러니까 블레이저만 위에 입으면 너무 꾸민 놈 같은 느낌 들잖아요 맞다. 그래서 좀 아래는 조던이랑 반팔티가 상당히 익살스러운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절대 오버핏 자켓에 스키니 있지 마세요 어, 맞아요. 감자이 나무 꼬잖아, 막. 감자이 나무 꼬잖아. 꽂아... <웃음> 마태형. 안 돼요. 이쁜 옷 vs 강동원 감자룩. 감자룩이에요. 아. 나태형 죄송해요. 배란 걸 물어 줬고.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트위드 자켓을 입어봤어요. 예뻐. 한창 제가 압구정에서 거주할 때 이런 것만 입고 다녔죠. 이성 의식 룩이니까 아무래도 원피스가 아닐까. 원피스가 근데 굳이 이성 룩이 아니더라도 그 원피스 자체가 길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입고 다니게 되는데 이제 보통 봄이니까 꽃무늬 아니면 그냥 이런 좀 색깔 있는 거? 여자아이도 뭐 어떻게 입었더라? 저희 때뭐가 유명한 테니스 치마가 좀 유행했어요. 음.. 아 맞아 맞아 한창 맞아, 맞아. 유행했어 맞아, 맞아. 스냅백이 진짜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때 본 스냅백을 지금 보잖아. 네. 아 진짜 왜안 말려나 싶어 아무도. 요즘은 한 명도 못 봤더라. 요즘은 옷살 때도 나오질 않아. 아.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응? 왔니? 근데 어. 미안하지만 난 선배가 아니야. 동급생이야 반가워. 2일학번 아. 양정은이라고 해. 아 반가워. 핀을 아주 야무지게 꽂았네? 음, 음. 설마 포인트니? 응 음, 맞아 <웃음> 오 완전 이게 라인만 사탕이네요? 아니 봄이잖아 네. 우리가 딱첫 수업 들을 때가 밝은 이미지 그리고 약간 새내기답게 상큼한 이미지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오 지금 유행 지났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웃음> 우리가 사실은 생각끼 왔던 적이 꽤 오래돼가지고 6년 에, 전이어가지고 에이. 이렇게 맨투맨 하나만 달랑 입으신 이유가 있어 원래 여기에 항공 점퍼가 있어야 되는데 <웃음> 벗었어요. 강아지 안이 더워가지고 <웃음> 아, 진짜 일상꾼 같아 <웃음> 아, 왜? 요즘에 또 한국은 다안 입어 여기다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에 집중하는 룩이 되요 저한테 새내기는 봄의 벚꽃 같은 그런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봄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꽃이 프린트된 가디건에 편안한 청바지를 입었어요 왜안 네, 같아요? 아, 첫 수업은 좀 약간 <웃음> <웃음> 야 너무 예쁘다 원래 첫 수업은 좀 이제 전공책 약간 너무 무겁지 않은 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이제 안경 끼고 알은 없고 산뜻게 가디건 예뻐요 좀외소해서 오버핏으로 어깨가 좁으신 분들에게는 좁지 않아요 <웃음> 어깨선 밑으로 내려오는 걸 입으시면 은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어. 정말 좋답니다 그냥 첫 수업이니까 무난하게 흰 티에 청바지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바지는 너무 흔하니까 청치마를 입었어요. 이런 친구 많았죠. 이제 위에는 좀 추울 수 있으니까 가디건을 입었어요. 좀 대학생 같네. 저도 마찬가지로 봄인데 빠질 수 없죠. 테레스 아 그렇죠. 그렇죠. 바지 약간 좀 찢어진 바지. 첫수업에 사실 수업 안 하거든요. 서로 이제 알아간단 말이에요. 어? 이 수업에 누구 있지? 응. 이 수업에 누구 있지? 그때 딱 보여주기 좋은 옷! 눈에 띄기 싫어서 까맣게 입었어요. 왜냐면 최대한 첫수업에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생각이 아. 들어요 <웃음> 교수님도 모를 정도로 까맣게 입고 가라. 그리고 구석에 앉아라. 맞아. 대학교 왔는데 교수님이 내이름을 안다? 뭐가 잘못된 거거든. 어, 네, 네. 이건 문제가 진짜 있는 거야.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어, 거야. 예 크게 있는 거야. 이도도 어. 알았죠. 원래 그러니까. 있었는데 뺐어요. 그래, 빼야돼. 이제 이쁘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롱 스커트 매치에도 추천드려요. 음, 이쁘겠다고. 옷을 입고 왔는데요. 너무 작아졌어요, 저한테. <웃음> <웃음> 제가 <웃음> 80kg일 때 엄마 가다준 건데. 옷이 먹힌 느낌이야. 이겠다고 티룩이죠. 몇 명은 코트 입고 오고 몇 명은 이런 입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자켓 입고 왔었어요 어맞 알죠? 이렇게 자켓 입고 와가지고술 먹어요 이렇게 하는 음. 거죠 오티 때왜 유룩을 선택하셨나요? 편한 느낌이지만 네. 꾸민 듯안 꾸민 듯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오티 때는 그렇게 튀면 안 돼요 난 반대 어? 수업 시간에는 덜 튀고 오티 때 이때 시선확 끌어놓자 오 저랑 약간 좀 반대네요 네. 그리고 원피스가 편하잖아요 또오티면 음. 오래 안 됐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 편해 슬리퍼를 신었어요 아 근데 이게 맞아 편한 게 최고고요 맞아. 슬리퍼 신었고 그리고 모자를 썼어요 다음날 어차피 무엇 뭐 씻어요 <웃음> <웃음> 맞아. 그지같이 어? 하고 후드를 쓰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하고 비싼 거 절대 들고 가지 않는다. <웃음> 너무 안 꾸미면 또안 돼서 루처럼 이렇게 약간 빈 이쁘게 하거나 아니면 멜빵 이렇게 크로스로 매거나 아니면 저는 약간 포인트를 팔 토시 이렇게 너무 안 꾸미진 않았단다라는 어필. 실용성도 찾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좀 깔끔하게 호불호 없이 입어야 된다. 그리고 사진 많이 찍잖아요. 평범한 거 입을 수. 맞아요. 항상 멜빵도 비추해요. 어딜 때 장기 자랑 시킨다. 장기 자랑. 아 단가대별로 뭐예요? 단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장기자랑 같은 거세요. 맞아, 맞아. 컴까에서 제일 이쁜 사람 나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쁜 장기자랑 시킨다춤시키고 어, 난 나갔었어. 나는 상품 받으려고 나갔었어. 나 목소리 제일 큰 사람으로 나갔어. 자 이제 새내기 때 어. o t 가 신입생 환영회잖아요. 어. 저희 학교는 신입생 환영회를 잠실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 막 가수들 와서 어. 공연하고 그러거든.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어. 하고 이제 2차 느낌으로 o t 를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은 음. 신입생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막 키트 협찬 들어온 음? 1박 2일 용품들막다 나눠주고 우와, 진짜? 어, 학교 그 자료 같은 거 나눠주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돼. 이런 코트 같은 거입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받고 앉아서 에릭랑 보면서 와! 많이 좀 다르게 살았구나. 근데 나는 밥걸리 어. 먹고 투어 기억밖에 없어 그러고 어필 때 게임을 했어요. 선배들이 어. 이렇게 판에다가 아, 포스트잇에다가 어. 해서 문제를 맞추면은 포스트잇 까자나 거기 대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당첨된 사람한테 그 대학교랑 미팅을 잡아줬어요. 어! 선배들이. 질문 1번을 맞추면 뭐 예를 들어서 한영대랑 미팅 2번 맞추면 경희대랑 미팅 막 이런 상품이 있었어 오티 때 <웃음> 진짜로 완전 프로 우리는 술 마시면서 아 다이아사 진짜 한잔해 다이아사 다이앗. 너 포지션 어디야 원딜 아, 힘들겠구나 짠해 <웃음> 저희 진짜 그래요 그리고 o t 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OT 에그 앉는 조의 친구들이 보통 대학교 친구들이 돼요 음. 맞아 맞아 맞아. 않냐? 맞아 맞아 맞아 그룹이 생기거든요. 그게 서 정말 중요해요. 나랑 성형이 맡을 것 같은 친구랑 앉아해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눈에 안 뜨게. 어 눈에 안 뜨게. 과하지 않게. 그 옷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웃음> 저거 빛 봐. 대학교 때부터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초중 고등학교 때 배운 윤리와는 다르게 돌아간다. <웃음> 그거를 대학교 때부터 알게 돼요. 학업 지연이 없는 나라라고 하죠. <웃음> 네. 다 구라고요. 그리고 돈이 최고한 걸 배우고 <웃음> 아 진짜 근데 대학 가면 확실히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많이 느끼죠외모지상주의도 배워요. 맞아. 하여튼 세상은 놀록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웃음> 아 우리 너무 꼰대 같아. 왜? <웃음> 왜 라고 하는 거 자체가 꼰대인 거야. 저... 어차피 꾸미는 기간은 2주에서 3주 밖에 안 되거든요. <웃음> 아주 정확해, 아주 네. 정확해. 이제 응. 어차피 남자, 여자가 섞여 있어도 제 친구들 다 보면 이미 3주 되면 머리 안 깎고 모자 쓰고 안경 쓰고 그냥 그게 긴룰이기 때문에 <웃음> 코로나가 없어도 맛있게 썼어요. 무조건 꿈이세요, 진짜. 응. 그리고 사진 많이 찍고 여러분. 자, 이늘의오이 여기까지 끝! 끝!